아, 그러니까 육식, 7식8식이한 생각 속에 같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게 분리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분리된 사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육식의 분별을 통하고 7식의 염호를 통해서 그 우리 삶을 잘못 파악하고 실색은 아까 이야기할 때 뭡니까? 의계라고 그랬죠 의계 대상을 나 아닌 것으로 명기게끔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너 아니기 때문에 중심이 뭐가 되냐면 내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나를 좋아하고 나를 세우고 하는 생각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고를 그 대상이 완전 대상화되어 버립니다 해놓고 그걸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는건데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자존심 상하게 무슨 그림이였더 자존심이 가장 강한 칠식의 현행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생각을 하실 때 전체가 동시에 함께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전체가 동시에 함께. 그 전체가 동시에 함께 흘러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들이 이건 사회로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 사회, 아까 정결 정사였죠그 상태가 제8식의 상태입니다. 저렇게 함께 흘러가고 있는그 상태에서 너는 너, 나는 나로 나누는 힘, 이것이 제7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명예를 취해야 되고, 나의 중심적인 것을 키우기 위해서 선악십이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선악십이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같이 동반되어 있다에팔8식이 전체적인 흐름이 없이, 육식이나 7식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육식이나 7식의 흐름이 없이, 8식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니요 물론 아까 말한 섭대숙론에서는 제8식은 아예 뭐 염호로 놔두고 제9식에 백정식 같은 걸 세워가지고 또막9식 까지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간적으로는 제8식에 분별정자가 없어지는 것이 무뭐 문별이 평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9식을 세웠다 하더라도 8식을 내용하고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네. 네. 네. 예. 어, 그를 생성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말한 어비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띠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도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도 이야기했습니다은 색수상행식이라고 원언 있습니다. 수와 산까지가 수산까지 일어나는 거가 어냐면 전생입니다. 전생 또는 전살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순간 일어나는 순간에. 나의 의지 작용을 전생의 일어난 습관대로 하느냐, 아니면 전생의 일어난 습관을 지켜보는 활동에서 이것이 일어난 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냐, 일어나면 은 자기 스스로 일어난 힘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힘까지 어느 정도 의 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자기 의지 작용에서 자기 감정에 기부 활동을 하면 은이 작용력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게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진 것만 을딱 보면은 일어난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저절로 사라진대. 그래서 저절로 사라지게 나아지게 되면은 행이 지켜보고 있는 연만이 작용하고 있는 입니다 지켜보고만. 그러면 이 후생이 달라지죠. 이때부터 후생이 나니다 우생이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누가 나를 건들면 은왜 나를 건드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행의 의지작용이 나와 기분 나쁘함이 막 동시에 일어납니다 나와 기분 나쁘함이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전생도 나와 기분 나쁘함을 갖고 있죠 후생도 나와 기분 나쁜놈이크라니까 상승작용에서 커진다니까 그 영향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런데 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냥 지켜 봐가지고 아 내라고 하는 놈하고 기분 나빠하는 감정 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도분니다 그러면 후생의 영향이 현재 줄어든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행이라고 니다 수행 행을 당한다 행을 당낸다. 그 여기서 의지작용이 행이 의지작용인데. 전생에 일어나는 것에다가 나를 대입시켜서 나의 소유를 키워가지 않으면 후생에 있어서의 업이 증장되지 않는다. 바꾸 말하면 분별의 업이 증장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분별의 세계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때 업을 증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업은, 분별업은 증장시키지 않지만 무분별이 우리 상태에 있어서 는 무분대의 업이라고 할수 없는 수행의 힘은 상승되어 갑니다. 그런데 수행 학원 공복에 있어서는 아무런 자치를 남기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없습니다. 업을 남기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네. 예. 네. 네. 예. 그렇죠. 예. 인시. 인시를 이렇게, 했죠. 인시. 이것이 이제 제일 선악이나 과시, 무기다 이렇게 되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가 서로 달리 져서 이수기다. 이렇게 보죠. 물론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고, 육인 사연 오가의 이수기인과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보다 더왜 우리가 '선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헤매게 되느냐, '선악'이 헤매게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보면은, 무기이 선악신을 다 떠나서 분별 을 중심으로서 일어나고 있예요 분별, 분별. 이라고 하는 것은 종체적인 연기적인 흑임하고는 서로 다르다, 다르다. 선악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하분별에 들어가야 예요 분별에. 이제 과연 무엇이냐면은 하 현행은 분별이 일어나며 무기는 분별의 경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이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힘은 분별이에요, 분별. 그럼 분별은 무슨 분별이냐면, 무분별을 우리들이 본래적인 불의 상태를 어긋나뜨리니다 그죠? 그래서, 이숙식인 이 아대아식의 상태는 우리로 하여금 본래적인 무분별의 세계에 있어서 달을 익었다고 하는 것이 선악이나 무기의 근본 내용이 무 분별이기 때문에, 그걸 더 강조했습니다. 일부러 이걸, 이 말을 빼버렸습니다. 네. 예. 아, 일체 종자로. 이제 <웃음> 일체 종자라고 할 때는 분별과 무분별인데, 무분별이, 제8식은 총체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분별과 무분별을 다 담고 있는데, 여기서 일체 종자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 종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분별 종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예. 예. 그것도 밑에 종자가 사라진 거니까, 네. 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총체적인 탈무장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 견분 있고 상분이 항상 맞 맞들이 항상 만나 있거든요. 우리 잠처럼 뺏겨 있고 이 상분 중에 종자가 있고, 근신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신 기계라고 하는 것이 왜 이제 여기서 크게 문제를 안 삼냐면, 부처님도 근신 기계를 그대로 동반하면서 깨달음에이르렀거든요 이,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이 세계에 사시면서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종자의 힘만 바뀌어지면은 근신 기계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자를 동반한 근신 기계이기 때문에 이 팔식의 전상분로서 역할이 여모적인 의미를 띠게 되지만 은이 부처님이 근신 기계가 있을 상태에서 종자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럼 여기 수행을 합니다 아까 말한 수상행시와 수행을 쭉 하게 되면 은 지금까지는 이 색이 아주 짙은 검은 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자가 일어난 분별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어, 일어나고 사라진는들은 그냥 리프트 오브 이만입니다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면 일어난 것만 사라져 갑니다. 이때 사라져가면서 반드시 후원 수업을 하는데 이 영향력을 남기는데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여기는 같이 기분 나빠하고 좋아하면 영향력이 계속 커가죠. 짙은 검은색이 가득, 계속 계속 짙어 간다. 그런데. 그냥 저절로 일어났다 사라지게 놔둬버리면 은이 색깔이 자주 변하면서 여기에서 이 혼순력은 검은 혼순력은 줄어들고 청정한 색의 혼순력은 커간다 이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색깔이 변해가 있어요. 색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은 힘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동시에 색이 싹 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전두하는 순간에 곧바로 성불입니다. 견도하는 성불이 계 있고 견성 성불이라는 것은 계속 해석을 두 가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 견성 이후의 성불 이것이 중국이나 일본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우리 성종에서는 견성 즉 성불 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묘하게 어느 한이 뜨면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그 전까지는 하나하나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힘을 뜨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전체가 동시에 갑자기 변해 분출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견성식이 되면 견성하는 곳 바로 성불이 되고 그러나 하나 견성은 했더라도 하나하나 변해가는 힘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성 이후에 성불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향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책을 보면은 전성을 하는 순간 종자가 불종자로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 원어상, 종자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여모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고 있는 남말이랍니다 그래서 불종자가 됐든 무슨 여모종자가 됐든 종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여모음미이 있기 때문에 불종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을 써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는 이 경향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지 경향성이 다른 것이 바뀐 것이 아니다. 그럼 경향성이 없어지면 무엇이냐면 자정적으로 불의 기운이 나타나면 나은다이 겁니다. 그건 사라지고 예. 유식 했잖아요. 번호 본수도 되고, 번호 점수도 되고, 점부 점수도 되고 다될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서 그 사람이 안전한 깨달음을 이룰 것인가 는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하는 그쪽만을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도노돈수가 되지만 그 순간에 하나하나 밖에 가는 측면을 보면 은 점수, 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까지 채운다 합니다. 그런데 도노점수라든가 도노점수에서 도노라고 하는 무의미가 가게 있습니다. 이런 같은 도노라는 말을 썼습니다. 도노점수하고 도노돈수라는 말을 썼는데 이 이야기는 돌아가신 혜인사 방장수님 제가 키운 반인가 뭐 사진 반에 있을 때이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혜인사 방장수님 이야기는 번호 돈수만을 주장해서 번호 범수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분 말씀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 번호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낱말입니다. 번호 점수그 다음에 또 도노 돈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낱말이 점수에 도 쓰이고 돈수에 도 쓰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차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차이가. 그러면 도노 돈수에서 완전한 성불, 즉 어느 순간에 전체적으로 이 번뇌의 경향성이 한 번에 전부 사라져 버린 순간 없어져 가다가 한 번에 사라져 버린 순간이 도노 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노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도노라고 하는 말이아직 미완성 의미로서 쓰이고 있다요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도노라고 할수 없지 않겠네요 도노라고 만이 도노돈수라는 것이 도노하는 순간 완성을 의미하는 것만이 선종에서 추구하는 그런 깨달음을 의미인데 특히 진호 같은데도 그렇죠? 금강 이한에도 아직 번뇌가 남아서 중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금강 이한에도 할직까지도 중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아직도 이 점수 할 때다가 도노라는 낱말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 도노라고 하는 낱말을 세오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바꿔야 된다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언어 쓰임에 있어서의 분명성을 야기해주고또 하나는, 선종에 있어서의 깨달음을 축구라고 하는 것은 미지근하니 아직 뭐다그것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내가 깨달았다고 그렇하지 말고 완전한 자기 변화가 왔을 때만 우리가 깨달았다고 게해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을 근데 이건 번호 점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같은 낱말을 쓰지 말아야만 그렇게 아직 미지근한데다 그렇게 말고. 근데 여기 여기는 이런 관해서 다 같이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면서방장스님 말씀 들었고 유식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좀 전부 다릅니다. 여기는 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변하는 거. 이게, 음, 일본의 규슈 지방 옆에 조그만 섬이 하는 나 섬이. 일본에는 원숭이가 많더라고요 원숭이가. 그래가지고 교도 위에 무슨, 시내상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원숭이 주위라고 써놨습니다. 차 도료가. 그래서 보면 원숭이들이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수 옆에도 이제 원숭이가 많은데, 원숭이의 지능 발달을 1950년대부터인가 뭐, 이 연구를 합니다. 바닷가에 있니까 먹을 것을 갖다 줘봅니다. 계속 이제 먹는데, 하루는, 고구마나 감자를 갖다 주면서 뻘을 잔뜩 묻혀서 갖다 줍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뻘이 없을 때 먹었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뻘이 있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18개월 된 암컷 원숭이가 그것을 이제 보고 있더니 물에다 시치는 거예요 시체를 그래가지고 먹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자기 동료들 18개월 정도 피자에 뭐 밑에 이는 얘들 불러다가 시키면은 그애들은잘 따로 시켜요. 그래서 먹는데 어른들은 절대 안 닦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닦아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 자기 아들 딸이 원숭이들이 와서 하면은 갖다 재미삼아서 닦기는 하는데 스스로 가서 닦아 먹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원숭이가 닦아 먹는 숫자는 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늘고 둘 늘고 셋 늘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섬에 있는 전체 원숭이가 동시에 갑자기 지쳐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지청먹은 원숭이도 그날부터는 지쳐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에 있는 원숭이만 그렇게 지쳐먹기 시작하느냐 그 옆섬에 있는 그런 훈련을 전혀 하지도 않은 거기다 갖다 줘보니까 후 원숭이들도 시청먹는거 그러면 그옆설만 그러느냐, 일본 도쿄 쪽쭤 오면 한 내륙집에 있는 원숭이한테도 똑같이 주니까한 섬에서 신선 먹기가 완전히 딱퍼지는 순간, 일본 전역에 있는 원숭이는 동시에 똑같이 쏘는 거요또 이제 어떤 훈련을 하느냐 면은그 보리를 모래 소방에다 펑 뿌려놓습니다. 보리를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먹을지는 모르는데 아까 그 18개 된 원숭이 그 여자 원숭이가 또 가만히 있다 그걸 들고 가서 물에다 딱빠는니 모래라는 보리야. 그 뭐, 보리가 뜹니다. 그런서 주워 먹는다고요. 그러면서또 퍼지는 순간도 마찬가지로 어린애들부터이렇게 퍼져요. 그러다가 어느 숫자가 딱 찹니까 갑자기 일본 전역에 있는 원숭이가 똑같은 행동을 하요 그와 같은 어떤 임계한 우리 깨달음도 지금 우리가 공부가 되네 안 되네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건 다 공부가 되고 있는 것 중입니다. 뭐 공부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공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공부가 된다고 해도 공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공부가 된다고 해도 공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면 번호 되는 순간 그와 원수인의 전 원수가 퍼지듯이 본수 되는 순간이 생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개개인의 특성에 봐서, 새끼 원숭이들아 이렇게 잘 하는데, 어미들은 또안 하고. 여 어떤 그, 삶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민감합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그 도노, 돈수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 대한 완성을 의미하는 쪽에다 우리가 목표를 둬야지, 무슨 도노, 돈수만이 수행 방법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시는 분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철수님은 저희 그 그때 듣기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